갬성 존바 <웃음> 아, 예쁩니다. 오와, 엄청난 집을 하나 지었거든요, 내가. 오케이, <웃음> 거 봐. 구덩이를 <웃음> 파고 있습니다. 마치 차르으로 조각하듯 이 세계를 주무를 수가 있다. <웃음> 하이구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 바로 바로 아르미스요라는 게임입니다. 오랜만에 구스 형이 광고 받은 부분이고요. 지금 테스트 빌드로 제가 보여드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 너무 귀엽죠? 구스의 캐릭터 아르미스입니다. 어이구 그래요. 아, 아르미스 또 기존에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또 아실 내용이다 그죠?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바로 아르미스의 하우징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하우징 시스템 하야 장원 시스템인데요 오늘 장원 시스템 업데이트 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잘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 눌러보시면 은 장원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뉴 떠있다 그죠? 행복한 장원 만들기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장원 입장 자 우리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지금 아주 좋은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이벤트 한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벤트 아르비스 우리 집으로 가자 이벤트인데요 내 스타일대로 꾸미고 숙 숙박권 타가자 라는 이벤트입니다. 장원 시스템이 개방된 2주 내로 본인의 장원을 아름답게 꾸며주시고요. 아름답게 꾸민 장원 모습을 4장 캡처해가지고 본인의 SNS에 인증합니다. 그리고 캡처한 4장의 사진과 SNS 게시글 링크를 아르메스 네이버 공식 카페 내에 우리 집으로 가자 게시판에 인증하면 됩니다. 자, 우수작 3명에게는 2인 숙박권이 제공되게 되겠고요. 전체 참가자는, 기본적으로 전체 참가만 하셔도 전체 참가자 문 스피릿 한 개와 운패 80만이 지급됩니다. 됩니다. 자, 또 다음 이벤트는 수도 사진전이 있겠는데요. 새로운 맵, 수도의 멋진 풍경을 담아라. 그래서 수도 사진전. 자, 세 번째 이벤트입니다. 너가 바로 아르미스 공략왕 이벤트인데요. 4월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콘텐츠, 4월 21일에는 총검사도 출시가 되는데, 이렇게 새로운 맵, 수도, 장원 등에 대한 그런 공략들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 또 이런 감성이 있거든. 하우징 시스템, 말 그대로 나의 어떤 영토에서 내 집을 짓고 꾸며나가는 그런 쪽이 되겠는데, 이 공... 공간은 바다 한 가운데 존재하는 무려 4만 평의 넓은 섬에 나만의 공간을 디자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니맵 눌러보면 와요 공간입니다. 이게 이제 저의 장원이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들을 꾸려 나갈 수가 있는데 메뉴 보면서 오늘 하나 하나 제가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만들어 놓은 집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아주 널찍한 집을 하나 지어놨는데 자, 여기서 배치라는 메뉴 보입니까? 배치를 눌러보면 다양한 것들을 배치 할 수가 있습니다 가구 같은 것도 그렇고 그죠 건물 같은 것도 배치할 수가 있겠네 잠깐만 건물을 하나 더 배치 한번 해볼까요 자 요런 어떤 건물을 하나 더 배치를 할 수도 있겠군요 자 배치해서 이동 버튼으로 얘를 잡고 움직일 수가 있고요 이쪽에다가 하나 건물을 하나 지어볼까요 회전 이렇게 해가지고 방향도 좀 만질 수가 있겠고 자상하로 얘를 위로 이렇게 띄울 수도 있군요 위로 띄워가지고 요런 데다가 <웃음> 어쨌든 높낮이도 존재한다는 거. 자 배치해보도록 할게요. 미간점수가 올라갔습니다. 같은 건물이었다 그죠? 얘는 잠깐 회수하고요. 좀 다른 건물을 하나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한번 어때? 우와 이건 너무 크네? 우와 내 부지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없는데? 내저택입니다 배치해보도록 할게요. 우와 미간점수 189 올라가고요. 야, 야 이거 뭐야? 야 잠깐만 아까 높이를 약간 높이더니 건물이 떠있어요. 우와 야, 이게 또 무협세계관이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떠 있는 이거 집에 들어가려면 점프해야 돼. <웃음> 집 들어갈 때마다 자, 우리 큰 오하 엄청난 집을 하나 지었거든요. 내가 크해 떠오르는 것좀 봐. 어 이것이 바로 성공한 자의 삶인가? 네, 이 집에 이제 가구도 좀 배치해주고 말이죠. 뭔가 좀 이제 혼자 살기 좀 외로우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오길 바라며 가구 배치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침대가 하나 또 있어줘야 되겠지? 기분 괜찮네. 어이우 퀄리티 좀 보소. 자이미간 점수랑 부유 점수, 부유한 자다. 뭐 이런 느낌이죠. F 누르면 잘수 있군요 여기서 F. 어머, 어 아, 잠깐만요. 의상이 아 의상이 잠옷이네. 잠, 나, 너무 그 갑자기 피부색이 멈춰! 아이고, 이렇게 막 딩글딩글, 어바라 야, 완전 럭셔리하게. 완전 부자집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거막금 색깔 막. 느끼지나, 이거? 딱 집에 들어올 때부터 우아하 그 엘레강스하게. 가구도 보니까 뭐 탁자, 걸상, 침상, 괴짝부터 해서 말이죠. 선반, 화장대, 병풍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화장대 또 우리 이쁜 거 하나 놔줘야 되겠죠. 방 구석에다가 하나 배치해주고요. 야 장식품 귀여운 거 많죠? 막 설치하자. 아 근데 뭐 호화롭고 막 그런 건다 있네. 오, 오 요거 도둑 들기 딱 좋아요. 이거는 한번 가져가고 싶지 않겠나? 사람들이 야, 쿠스의 집입니다. 어떻습니까? 야, 기분이 한번 올라가 보고 싶어졌다 갑자기.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올라갔어. 와우 올라갔다 올라갔다 뭔가 이런 걸 보면 정상에 한번쯤 올라가보고 싶은 그런 기분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집이야 야 이거 봐봐 불가사리하고 막 이런 것들도 있고 야 수영도 <웃음> 자그 다음에 이제 물건 제조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또 보여드려야 될 텐데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가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다 놓을 수가 있겠지만 물건을 마, 만들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탁자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네모 탁자 그걸 바로 배치할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없다 내가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목공방 들어가가지고 제조 아이템들 있죠. 어떤 뭐 강모, 학음 목판 같은 거 이런 거 다섯 개 구하고 금속 부품 이런 게 있으면 제조를 할 수도 있다. 또 획득 경로 눌러 봐가지고 웰랜드 가서 벌목을 한다든지 공예 스킬로 공에 이제 초보 상급 달성하면 학급 목판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노점 같은 데 가서 사올 수도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테스트 계정이기 때문에 엄청난 부자거든요. 여래서 이거 만들어졌죠? 또또 네, 또 사오자. 이것도 사올게요. 학급 금속 부품 뭐 이런 거뭐 채광도 할수 있겠고 한데 우리 이게 이 부자가 뭐 손에 흙을 묻히겠어?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점 가가지고 자꾸 딱 샀죠? 자, 그렇게 제조 눌러서 제조를 해서 쓸 수도 있겠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배치 상한이 지금 초과돼서 못 만들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그런가하면 이 게임에서의 나는 거의 뭐 굉장히 상위 등급의 존재이기 때문에 지형을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해서 지형 편집 딱 누르면, 이거 봐, 구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마치 찰흙으로 조각 하듯이세 개를 주무를 수가 있다. 자, 강도도 좀 조절할 수가 있고, 강도를 좀더 세게해서 파면은 더 세게 깍. 까지 이렇게좀 부드럽게 파 주면은 판의 강도도 좀 조절해 가면서 자 그리고 지면 브러쉬 스타일로 어풀좀난거 이렇게 좀 없앨 수도 있지 풀난거 이렇게 좀 없앨 수도 있다 이 말이죠 풀로 이제 구스마일을 표현해 준다 표현해 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위 고도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연못을 만들고 있는 건데 물을 한 어느 정도 할지 좀 깊게 할지 약간 발에만 찬방 찬방하게 들어오게 할지 아 디테일해요 약간 좀 깊게 해볼까요 깊게 해가지고 한번 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구스마일 호스입니다 어때요? 어때요? 어때요? 어때? 참파! 아내 마음껏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겠군요. 그럼 지형 편집할 때 범위 보조 같은 걸로 그렇게 틀을 딱 잡아놓고 공사를 할 수도 있다. 그런 틀도 이제 도형 같은 걸로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격자를 누르게 되면 꼼꼼하고 딥하게 이렇게 만들어 보실 분들은 이런 격자를 보면서 만들 수도 있겠다. 자 조지 놓고 있죠. 조지 놓고 있는데 취소 자끄닥하면 취소될 수도 있겠고. 아이고 내가 산을 만들 수도 있겠구나. 어? 높이를 좀 올려가지고 약간 높은 언덕, 언덕 같은 걸 하나 만든 것 같은데, 자 우리 집 앞마당에 집을 다 조지 놓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언덕이, 어, 떨어지면 조심해야 돼요, 약간 그런 정도, 그런 걸 하나 또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다음 메뉴 보면은 사물 관리 이제 들어가면 나의 공간 관리에서 어떤 대량 회수 같은 것도 한 방에 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저런 편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랄까 전투에서 내가 성장해 나가는 것들 넘어 성장한 내가 성 공간 내가 나만의 공간 내가 가진 땅 부지에다가 건물도 올리고 건물 안에도 예쁘게 꾸며 나가고 심지어 앞에 호수도 만들고 언덕도 만들고 이런 어떤 하우징 시스템이 나왔다 바로 아르미스의 장원 시스템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그 다음에 또뭐 워낙 부자다 보니까 특별히 음식을 막 내가 만들고 이런 필요 없어 다사 먹을 수 있긴 한데 농작물을 갖고 가면 또 재밌지 않겠습니까 농장 관리도 있습니다 논밭 배치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배치도 할 수가 있게 자 언덕 위에다가 밭을 좀 읽었습니다. 이제 파종할 수가 있겠네. 토마토를 이야 감성이 막 그래도 또 이렇게 내가 키워서 무공해 얼마나 재밌겠냐고 그런 재미로 토마토도 키울 수가 있겠고 제가 종은 지금 토마토밖에 없지만 구하면 더 많은 것들을 재배하면서 키워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오야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하고 있죠. 물 주기 물 주기. 야, 토마토가 열렸어요, 여러분. 자기가 기른 이 토마토를 따 먹는 그 기분이 얼마나 견장냈어요 수확 한번 해볼게요. 수확, 기쁘게 수확하는 중. 떠라롱, 가방 안에 들렀어요 토마토 다섯 개 사용하기. 자, 토마토 장사 한번 해볼게요. 어, 돈 많지만 팔수 있다. 오케이. 제가 주택 구인이 상한에 도달해가지고 더 이상 돈이 안 들어오네요. <웃음> 테스트 계정이라서 그렇고 이런 식으로 돈도 벌, 벌어 나갈 수가 있겠고요. 야 벚꽃 보이냐 벚꽃? 감성 좀 봐. 아예쁩니다와 이런 애들이 감성 있네요. 오늘 클로징으로 너무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쁘다. 사진 한 장. 잠깐. 어 뒤에 강아지들아. 아이고 요것들이 야야. 야야 야, 같이 찍지 같이 찍자. 자 우리 분랑이 강아지 사진 한번 엉덩이. 토시토시라는 게 착각 한번 추억 속으로 그럼 셀카도 한번 찰칵 러어떤던 MMORPG의 성장과 그런 감성까지도 즐겨볼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아르미스의 이번에 업데이트된 장원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컨텐츠는 게임사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부분임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이고 영상 설명란에도 아르미스 다운로드 링크도 다 첨부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 되세요 고맙습니다 바이! 아, 기분이 상쾌지? 어 상쾌해졌다.